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4륜 오토바이 ATV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상위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24단 116958일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4. 아, 4륜 오토바이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인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4륜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. 그러나 보험계약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륜 자동차는 모른상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로 인식하여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사륜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파악할 여지가 충분한 점 이륜 자동차와 사륜 오토바이인 이 사건 차량은 그 표현이나 외관상으로 상의하고 이 사건 차량이 주로 레저용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용도 측면에서도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당연히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사륜 오토바이가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의 바퀴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보험계약자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바퀴가 4개인 사륜 오토바이와 바퀴가 2개인 이륜오토바이의 위험의 정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내용까지도 세세히 파악하여 이륜자동차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설명 없는 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개념에 이사건 차량과 같은 사륜 오토바이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나이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만인이나 피고비가 이사권 각 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망인이 이륜 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망인 또는 피고 b 로서는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이사건약관 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볼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원고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. 또한 갑제 3, 6, 14, 1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망인 또는 피고비에게 이 사건 가학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·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,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